안내 가는 모습을 보여줄게요. 어? 이렇게 변했어요. 어? 어 이상도 나 빠지냐? 뭐야? 가난해졌어요. 힘이 빠진 느낌? 약간 우울한 느낌? 순정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? 문학하는 사람 같아이렇 그 소설 쓰는 사람. 끔찍한 편의점 편의점. 일을 당했어. 그 전의 그쵸? 모습이랑 비교했을 때. 중이병이야. 있는 사람. 중이병. 중이병. 아, <웃음>